와, 이 뭐야? 이거 뭐 뭐예요? 병 덕분에 시작했어. 먹데좀 남았어, 2분이가 이런 것만 딱, 딱, 여 6조각 정도 먹으면 딱왜 4조각에서 여섯 조각으로었어이 6조각 넘었어요. 이거 진게 맛있어요. 아 이게 떡이 진짜 맛있는데, 떡이? 이게? 뭐인데안먹는데 음 아, 야, 고구마 호빈 형이 와우! 내터돌리제 제 입으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아 좋겠네, 정국이. 음. 음. 제가 이거 어쩔 수 없겠네 정이 누가 어쩔 수 없지 지 알아 제가 먹어니까 어쩔 수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해 호빈 형한잘네 지금 사과해 사과. 아 미안해 네. 사과해 아미 여러분 <웃음> 아 호빈 형 집으로 잘 넣어줬어 아 맵다? 음. 사과, 음, 음. 음, 음. 아봐 봐요. 이거 음. 맛있어 이거 뭐으 먹으러... 재엽이 음. 보해줘서 먹는다 진짜 안 먹을라 했는데 소들포 오, 오, 했어와떡 맛있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살이 차오른다 시작 어? 시작 이렇게 먹고 집 가서 반성하겠지 반성해줘야집 음, 가서 저녁 먹으면또 후회를 하는거야 아 내가 지금 저녁을 먹을건데 왜 아까 먹었을까? 이러고. 아니, 저녁 먹으면 다른 저녁 먹으면 그거는 안 돼, 사람이에 깨워야 돼요. <목소리> 형은 안들사람이 형, 이 먹을 계획이 있어. 알지? 알지? 알지? 알 먹었어 끝.